지금 방송을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일단은 이한국어 자막을 무조건 켜십시오 예. 왜냐면 제가 여기 동영상 자체에 자막을 끼우진 않으니까요 어, 오늘은 제가 어,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에는 이제 제가 잠시 몇달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갔고 다시 1년 뒤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어, 그전까지는 정말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아는 분들하고 어울리긴 했지만은 뭐 제가 아는 한국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또 아는 사람을 만들어서 또 미국에서 소개를 받고 있지만 어, 저하고 마음이 맞거나 뭐 저하고 통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 생활 처음 할때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그거죠 어, 마음이 맞는 단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멕시칸 친구를 하나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어, 멕시칸 친구 저하고 동갑내기더라고요 처음에 몰랐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웃음> 이~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그~ 라저란 친구입니다 예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어 저기 멕시칸 이름으로 이제 로헬리오 알바라도라는 친구인데 어 생긴 게 키는 좀 작아요 작은데 생긴 게 그~ 아놀드 슈얼제네거랑 닮았어요 식기말 해서 라티노 터미네이터인, 거, 터미네이터인 겁니다. 인상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근데 어..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어, 어, 완전히 그냥 그 멕시칸들의 특징 자체가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 친구한테 처음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스페인어를 처음 배웠고, 어, 집에가서는 제가 또 따로 어, 유튜브 강의나 또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 그걸 익혔죠. 어, 그래, 그래마를 그 익혔어요. 그라마티카를 익혔는데 그때 이제 그친구한테 그냥 친해졌어요. 저하고 동갑이다 보니까. 근데 에, 일단 이 친구하고 저하고 지금까지 쭉 연락을 물론 자주 연락은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저한테는 그냥 대놓고 스페인어밖에 안 써요. 왜냐면 이 친구는 제가 스페인어를 익히길 원하고 있고 저는 그걸 맞춰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러, 그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멕시칸들 특징이 어, 스페인어 써주면 되게 좋아요 정말 성격 나쁜 사람 빼고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아, 그저 같은 그 아시아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이 친구하고 친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 친구 집에도 놀러 가고 지 아들, 와이프 제가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같이 일을 했을 때 아는 사람 다 소개해서 일꾼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멕시칸들 특징 자체가 어, 머리는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나쁘고 멍청하고 순박하기 때문에 미국한테 땅을 뺏겼죠 대신에 일은 잘해 몸으로 때우는 거는 천부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멕시칸들하고 항상 같이 일을 해요 캘리포니아 가면 어느 한국에서 하든 멕시칸들 다있어요 물론 모든 멕시칸들에 다 순박하고 좋고 착한 건 아니에요 싸가지 없는 새끼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같이 일했던 그때 그 가게에서 일했던 애들은 다 이렇게 성격에 문제가 없는 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일했던 그, 그 프랑키라는 놈도 걔도 이제 사돈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라저의 와이프의 여동생의 남편인거죠 그 인간이 근데 이제 이 멕시칸들 특징이 뭐 이렇게 일하러 나면은 맨날 그 여자얘기밖에 안해요 뭐 여자랑 뭐떡 치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이게 남자끼리니까 낄낄거리면서 웃고 웃 떠들고 놀았어요 저도 그때 나이가 뭐 30대였으니까 이제 한참 젊고 막 재밌고 막 너무 재밌는게 완전 애처럼 행동하고 엄청 순박하게 시골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더군다나 이 스페인어 자체가 또 이제 어, 그 한국어하고 발음이 거의 똑같아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단어를 잘 몰라서 못 알아듣는 거지 아는 단어는 영어보다 훨씬 더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 친구하고 이제 뭐, 뭐 전화 통화는 가능해요 예. 전번에 그 캐년 가서도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단어를 좀 까먹어서 제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그 친구 하던 말 제가 아는 단어는 잘 들어와요 어쨌든 뭐, 이때 2016년 지금 이 영상은 3년 전 영상입니다 어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한인타운 어, 2가 쪽이죠? 아 3가 3가 쪽에 라파에서 살고 있을 텐데 그때 제가 한국인 아는 형들이랑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뭐, 뭐 합숙 생활? 뭐 비슷한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 그 예전에 그 스페인어 학과 학교를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나,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유학 생활을 하고 스페인어를 이제 공부했던 형이 있어요. 그 형도 할줄 알아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언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도 할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미국에 있다가 2000어제 기억에 2015년 가을에 와서 2017년 3월 달인가 그때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일을 할 마음도 없고 막 그러다보니까 힘들겠다 그냥 갔는데 어쨌든 이 형이 그때 막 맨날 그냥 집에만 있고 그래가지고 어 그때 제가 이제 멕시칸 친구랑 가끔씩 통화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일을 관둔지 뭐어몇달 안됐을 때예요 그 가게에서 일 관둔지 그래서 이제 때마침 이, 이 라저가 로엘리오가 저한테 이제 어 추수감사절 때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어차피 저는 그때 그때는 제가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그 형도 집에서 놀고 있을 바에 어차피 스페인어도 할줄 아는 사람이니까 데려간 거죠 근데 이 형도 싫지 않았던지 따라왔어요 그랬을 때 갔는데 갔더니 뭐 멕시칸들 특징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어 완전 대가족 제도예요 한국의 그 옛날 70년대 이렇게 대가죽으로 몰려 살던 딱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 갔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다들 돈이 없고 뭐 불체자 대부분 다 불체자고 어제 프랑키 같은 경우는 아, 과테말라 과테말란가 엘살바도르인가 아마 과테말라 거예요 아마 이 친구가 근데 과테말라는 사실 멕시칸단 사이에서는 살짝 좀 무시를 당한 건 있어요 근데 어차피 같은 언어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어, 제가 그때 들렸던 내가 그 하베르라고 있어요 그 썸네일아 나와있는데 하베르 이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좀더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나이차이 많이 나는건 아닌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그때 이제 우편물 때문에 원래 제가 살고 있던 집을 하비에르 가족이 들어온거예요 근데 그 우편물 때문에 이제 제가 자주 갔었는데 어...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사람이 되게, 되게 좋더라고요그 하비에르는 어 딸... 딸... 딸두 명을 일단 제가 봤어요 그리고 뭐 아들이 또 하나 있다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라저 같은 경우는 어... 자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마르 아단, 세사르, 세사르도 원래, 어,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그키큰애 있어요. 덩치 큰 애. 걔는, 그, 원래,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그, 그니까 그, 라조의 부인의 언닌가 있어요. 마가리따라고. 마가리따의 아들인데, 어, 라조네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라자는또 어, 애들 하나같이 다축구선수예요 그리고 딸도 하나 있고요 어, 아들이 하나 둘셋딸 어, 하나 그리고 셋살까지 포함해서 다섯 애를 키우고 있는데 어, 집 자체는 뭐 가격에 비해서는 큰 집인데 원베드룸 밖에 안돼요 애들은 전부 거쳐서 사는거야멕시간들은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이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은 불치자라고 하더라도 애를 낳으면 이제 인당 500불씩 나오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좀 돈이 좀 아무래도 좀 풍족하기 위해서 일을 나가는 건데 뭐 EBT 받아가지고 뭐 식료품도 그냥 그 티켓이 있어요. EBT로 사고 이런 식으로 힘들지만 나름대로 돈이 없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거의 갔어요. 이제 다 모여있죠. 뭐뭐 라저 라저네 집에 먼저 들어갔는데 거의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조그만 집에 거실에 다 모여서 그냥 추수 감사절 뭐뭐 마가리타 저기 이렇게 마시고. 고신 네, 뭐, 베르트 또 t e m 신베르 아미가 고 레오 와이프 와이프 애들이 먹으라고 좀되죠어 오케이 쿠키 레아노레아노 쿠키 뭐이노야 김고 에 구스타 김고 김우국김우국내 u Kimu Kimu k i m 십 Kimu 이 i m u Kimu Kimu Kimu k i m 리 Kimu Kimu Kimu Kimu Kimu k i i m u k m i No, tú dónde p a q u e a s tu carro? Ha, ha, mi, mi carro, a l á Hasta allá, allá, a z o c o s i c u l o oh s o c u l o Ya, ya, ya, ya. y m e l o No, no, no, p r me m e o r i z a r o n Él, pues él v i v al a d o Me m o r i z a r o n d e s Ciculo. Ya él sabe, es pues vive sí vive a c á a o ¿Sí? s a e s a c o n b a y a o m u c h o e r o r e i e r e k u e e l i o r a n r i o n e a o k a a Wow, no, e s no s o j u ¿Soju? Sí, soju. Realmente? g o m e r m e n t money. Aquí dice soju. Look. ¿Sí? Soju. Mi soju no? o n d e m soju v n d e soju v e n o e Mi s o v n i n o coreano pero no, no soju. Ah, sí, sí. <risa> sí, sí, sí. <risa> <risa> el mucho quiere soju. El mucho q u i r e soju. Mira coreano. El... Yeah. Yeah, el, el, el nunca mirar. El, el no es no mirar. <laughs> <laughs> <laughs> <laughs> uh, this day I'm living in the Los Angeles. Yeah, the Southern Lafayette. It's, this, i s i uh, the inside Koreatown. And in, uh, you know, there's a lot of people inside. j u s really different vibe. i m here. What are you working on? Um, t h e s day, I'm working for the delivery in Santa Monica, uh, It's nearby, not, not nearby beach, but uh, the job is really, really comfortable, you know, comfortable job to me. What are you doing this day, man? No, I just go to school. Just go to school. It's c l e g e right? Yeah, but I'm in break i o o and I got a week o f f a t So, hey, how old are you? 21? 22 22 Wow <laughs> I think you have to go, you have to the go to the army b e u s e in Korea, uh, they have, they must go to t h army It's mandatory Amigo, L? Mucho sexo con Korean i Hey, mucho sexo con k o r e a Si, o r e a n Sí, así a ver, a ver. You want to? Tiene que estar bonita. Es mentiroso. Gol. <risa> wow, hey. Okay. Yo no me gusta s o y i o Yo solamente gusta cerveza. Yo hago para ti un margarita, ¿okay? ¿Bien? Uh -huh. ¿Quieres? Margarita? 요, 그하고 마가리타 가는뭐뭐뭐뭐이 부이 f u e r e 하고노노 muy f u e r t e 아까서 de ruego. 메메 tengo q u n e r i g o 또 계달 casa d a n e 에 뭐, 또 o 저기 뭐야. 맥주, 멕시카 맥주. 사실 멕시칸들의 술이 술들을 보면 다들 이렇게 머리가 아픈 술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날 그 마가리타 먹고 이제 좀 머리가 좀 아팠던 아팠었는데 그날 이제 그 저랑 같이 간그 형은 오래간만에 스페인어를 좀 썼죠 중간에 좀못 알아듣게 됐지만 은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주도하는 영어로 이제 뭐 자식들 애들을 다 영어로 쓸줄 아니까 쓰고 이제 어른들 하비에르나 프랑키나뭐 라저나 라저 마노라 레, 레티 레티샤 그리고 어 누구야 그 프랑키 와이프는 로, 로데스 로데스나 뭐 이런 애들은 다 영어 못해요 에,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한인타운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영어를 아예 못해 그래서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스페인어로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어, 즐거웠어요 왜냐면 멕시칸들은 되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에서 살짝 막히는 건 있지만 분위기는 한국 사람들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 그날 되게 재밌게 놀았고 my, my house. But um, L, you know, problem. L, mucho aqua. mucho t m i d o L, m y t m i o t m I w a n 할 to s h 았 w e h o u I w a 하온그란데 와우. 로예 yo no siempre yo, yo nunca nunca mira. No. ¿No? Yo. Porque tú no gustar jamón? Yo gusta el jamón pero en Corea nada. r o e s m e p r r a s j a u e n 와우. 브 와우. 왜 이렇게 큰좀 근데 이렇게 큰좀좀 g a n e 너 따라. 너 따라. Yo no he mirado. Pero no más poquito para que c o m o e s t a j o s é Sí, sí, sí. <risa> <risa> Mucho parece. p a r e a ti. <risa> <risa> Mucho celular. n p a r e o m n a e c o m r e o m a e c a r e c e o m n c o m e o r e a e o n o e o a No Peñito p i d e n o h Y este aparecido a l á Ah, tú. También yo. e y en ese t tiempo, uh, ¿cuántos años? ¿Ese? Ya, yeah, ese. Ah, es e v e i n t e y uno? Como diecinueve o 20. ¿19? veinte. Diecinueve. 어떤 뺏어? 애긴 장난치기 내가 했던 그때 그시티에어 스페인... 내가 느끼는 데 느끼는 데 내가 시티에서 아했 스페인어랑 지금 하는 거랑 또여기랑 달라 내가 뭔가 그 똑같을걸? 가... 그래? 아니 아이 진짜 그러니까 뭔가 그 느낌이 진짜 달라 아이그 음... 비슷한 건 있는데 달라 자 <웃음> <웃음> 그... 그... <웃음> 어, 그리고 어 이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와 같이 술을 먹고 놀고 있는데 이제 한국 여자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누구 놀러오면은 그 손님들이 자고 가길 원치 않잖아요 다 그냥 집에 빨리 보내보를 원하고 또 손님들이 오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멕시칸 여자들은 좀 달라요 어, 어떠냐면은 그날도 어, 그 위원형한테 같이 따라온 그 형한테 그 프랑키 와이프가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많고 어, 되게 그래요 그날도 되게 즐거웠어요 그 친구들은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뭐 다르게 보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영어를 좀 이렇게 제대로 익히고 나면은 스페인어를 나중에 꼭 하고 싶어요 왜냐면 스페인어는 정말 매력있는 언어고 또 명확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영어처럼 애매한게 아니라 전달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고 싶은 언어고 이날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정말 죄송한 게이진 흔들림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냥. 미친 듯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개의치 않으신다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몰래 찍은 것도 있고 그리고 막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 멋대로 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 라저는 로헬리오는 저하고 저한테 첫 번째 단짝이었어요. 저 저랑 친했던 첫 번째 어, 친구인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이제 멕시칸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인 친한 사람은 이제 그 후에 제가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오리건 중에 있는 그 친구인데 그 전에는 그 친구가 어, 친했던 <웃음> 첫 번째 친구였어요. <목소리> ¿Eh? No, no ¿Eh? sabado, sabado, t r a b a j o r mañana. Saben, s a b e s a e n Saben, s a b n o a b s a b e a b n s a r e a b e a b n s a b e saben. s a e saben. s a n saben. s a r saben. s a b e s a b e s n saben. s a e s a b n a n s a e n a n s a b n e s a b a e e n e n s a b a b e a b a e a e n a b e a e n s a b a e a a a e s b a n a b a a e e e e e s a b a n a e s a s e a n a n a b a a n a s a n s e s a b e s a b a a p e r r o p e r r o Y e s o q u e l e l l o e r e p u e t o p e n a o p e r a o e r g a a i e o i r r o ¡Pierro! ¡Pierro! o a i e r o p i e u p i e o p e r p i o p i r a o p i i e a Uh, m 얘도 안보여 되는데 누구 딸인데 얘얘가제 언니 거야 세사 같이 세사두이세두이아두 소년 두두소두이년두두소두 소년 두소년두 소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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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ow old are you? 40? 14. 14? Wow. 14. You are so alter. Just 14? But, yes, I'm alter. Yes, yeah, i 22. 22. 22. Yeah yeah. Yeah, 22. 22. 22. 22. 네2 22. 22. 22. 22. 22. 4 2 4 2 22. 4 2 22. 22. 22. 22. 22. 22. 아, 미. 아, 그 아, 미. 도알 아, 미. 아, 미. 아, 미. 아, 미. 아, 미. 아, 미. 아, 미. 아, 미. 아, q o l a mi hermano. Hola. o l a l a Hola. h o a Hola. Hola. Hola. Hola. o a Hola. m o l Hola. h o a h o a o l a Hola. Hola. h o a h o o h a Hola. h a h o h o l o a h o l o a h a Hola. h o o a h o a o l h a h a o l Hola. a Hola. h e l a l a Hola. a o a h a o Oh, yo no he visto. Es mi hermano. ¿No? Oh, hermano. ¿Cómo no? ¿Es u hijo? ¿Ese fue? Es mi hermano. Oh, bueno, espérate. Oh, oh. <risa> hey, uh, ¿Cómo te llamas? Wow. Juan. Yeah. Hey, amigo, ¿Juan? e y amigo, e l el hermano de Rogelio. ya, yeah. sí, yo... 누가 너노이비스 누가? 누가? 누가? Ah, yeah, okay. okay. <laughs> you know? okay? o so uh, oh, yeah. n o o n o n o a b u n i n g i n o n o n o n i o u n s o n o o u l o o u o t o u o u n n s n o t o n a s n o n o n o t n o o o u o u o n o y o h m n o n o i n o n n n n n s a o n i n y o y o ¿Es t f a i e n d yeah. Con él. ¿Es tu amigo? Sí, t ú mucho p a r e c e s a él. Yo, uh, uh, misma uh, años yeah. con él. l n e n h e s i e Sí, ¿trabajo? Uh, el ¿Trabajo? o t a b a j o t a b o t a b a j o t r e b a e o t a b o ¿Trabajo? o t b o ¿Trabajo? o a b a o t r a b o t r a o t a b o t r a b a r a t r a b a j a r a r o o o a a r o t t o o ¿Trabajo? o a o r a a o ¿Trabajo? Cuántos años, ¿Um. hermano? Cuarenta y seis. Cuarenta y seis. s c u n o a r e n t a y seis. Tú t r e n t a y nueve. Muchos años d i f e r e n t e Por favor, a l e l a n t ¿Diferente? ¿Equipo yeah. de ticket diferente? Sí. Uh, no, bueno. bueno like Tienes que mismo equipo. Pero no, no. Pero no. Eh. Sí. Tú cambias. Bueno, eso. Ah, ¿E ¡Habla, él, habla um, a él! Oh, ¡Habla a él! ¿Cambio? ¿Habla a él para sí. cambiar? ¿Qué? Igual que yo aquí, aunque no estoy en mi mi casa, pero es que. One, <popular> no va 누 cambiar, no va cambiar. Sí, 가 a cambiar. sí, amigo. d i f e e e t o e r e l p u n o no. Sí, ¿qué es c ó m o c c ó m o ¿Cómo? o c c ó c ó m o ¿Cómo? o o o m m m o o c o o c o o You must choose one. You must choose one. Ah. Your wife or g u a d a l a a r a No es cuestión. Ah. e Ah. Ah. Ah. e l d e c i d e Ah. e s a e s h a s Ah. Ah. Ah. Ah. Ah. a es 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 Ah. Ah. Ah. a a So my wife is c h a n g e n f o r Guadalajara. i is... I love it every time. Wow. c o l a Hola. l a n e l a Hola. Hola. Hola. Hola. l a Hola. o l a h l e Hola. o l a q u l a Hola. o l a Hola. o l a l a l a h e l a l a l l a Hola. l a h e l a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l a l a En la línea, en la m i r o d e la línea ahí lo vemos. Son dos años i m e s i o Ahí está Jalisco, ahí en principio es Jalisco. Jalisco de Ortalentes. Ahorita sí, h a p r a i c e s Monterey. Monterey dice ahí, sí, f a c t sí, u r a s de Kia, Motos y Motor Faker. Kia de carro. Ah, k í a a Hay cifatros, sí, muchos mucho coreanos ahí. Mucho, -huh. yo sé que tienen mucho. Ahí t a m está la ropa. Es una. Es una. Es una c o m p a ñ a de puro. o d es u i é n e n q u i é n es e u n s q u i é n es u i é e q u i é n es u n q u i é n es e u e l u n s u es u n video! o u n video! pasar mucho. No, amigo, que se quite la camisa. No, la... Camisa América. No, no, no, I don't like it. <risa> tú cambiar no, no. tu equipo. No, no, no. para okay, ella. a yeah. Para ella, okay. Ya, yeah. para tu yeah. esposa. Okay, no mucho problema para mí. í c u n d o tú realmente <risa> amor tú cambiar tu hey. equipo? <risa> Más h e r e o s o más hermoso. No, no, n e No, no, no. No, no, no. o no, no. u o no, no. No, n n no, n o n o o o n o o o e l b qué es eso? Mucho problema, s <risa> Tu problema. Es l no problema, a o é Realmente, amigo, eh. Él... <risa> tu problema. Sí, p e r e tu problema, a o u Él no... l no problema. problema. El t í t o es Angel... Angel. No, mucho problema, eh. Parece a Ángel. ¿Eh? Muy lindo. ¿Tú, no, amigo. Tu mucho problema, <risa> eh. Muy lindo. Tú... El rey de la mentira. No, t e rey de me la, me de me la me mentira. Es Ángel. 라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엘 근데 아시다시피 그 친구도 영어를 하긴 하지만 그 친구가 뭐 97년에 여기 멕시코에서 미국 넘어와서 무슨 뭐 제대로 공부도 안 렇게 교육도 못 받은 친구이기 때문에 영어도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하다가 딸리면 이 친구가 저한테 영어로 해서 서로 이렇게 하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무슨 스페인어를 무슨 무슨 뭐 불론하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소통에 살짝 한국, 한국인만큼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전화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서로 좋아했고 친하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하고 지금은 저하고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뭐몇 달이고 연락 끊으면 이 친구는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뭐 이렇게 서로 살짝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른 척하다가 이 친구가 결국 또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셜 미디어도 서로 이렇게 다뭐 인스타, 페이스북 이렇게 서로 다돼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을 이제 이렇게 만들 때도 어, 라자한테 이렇게 제가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하게 된 이유는 어 한국 사람하고 멕시칸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멕시칸 동네는 한국 사람이 없거든요. 걔네들은 워낙에 소, 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떠들고 밤새도록 노는 놈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워낙 특이하고 소리 신경 안 쓰니까. 제가 그냥 거기서 그냥 제가 어 그때 집을 갑자기 나오게 됐을 때도 그 로헬리오의 도움을 받아서 어 제가. 걔네 동네에서 3개월, 살, 3개월 살다가 제가 한인타운 간 거거든요 그때 3개월 동안 살던 그 집에 하비에르가 들어온 거고요 그 바로 건너편 집그 2층으로 프랑키가 어,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그전 그 집도 같은 동네야 다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다 살고 있, 있었어요 근데 그때 3개월 동안 살면서 저는 힘들었죠 그 집에 막, 집에 막 바퀴벌레도 있고 막 집도 오도침침하고 그랬는데 멕시칸 동네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살기가 쉬운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어. 이번, 이번 영상은 멕시칸들과 함께한 어, 그런, 그 뭐죠, 어, 추수감사절. 어쨌든, 어, 보신 분들에게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